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영입니다 박진영입니다 저는 오늘 앨범을 낱낱이 파헤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번에 진영파크라는 분이 이첫 번째 솔로 챕터 제로 위드를 냈습니다 여기 있지 않는 사람이 여기 있군요 문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게 유 버전이고요. 이게 미 버전입니다. 딱 봐도 느낌이 오시죠? 유는 게 너와 함께 할때 굉장히 밝아진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좀 밝은 그런 색감과 느낌으로 같다고 들었고 이거는 미이기 때문에 자기 성찰 그리고 자기를 바라봤을 때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좀더 진중한 느낌으로 그런 블랙 컬러를 고집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흔들리는 거를 꼭 해달라고 했다고, 진영 씨가 네이 뭐 어떤 사진이 제일 처음에 이렇게 앨범을 봤을 때 제일 처음 나와야 되는지까지 다 같이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서 정말 아, 앨범 이거 하나 만드는데 쉽지가 않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U를 먼저 봐 볼게요 비닐이 있어서 잘 뜯으셔야 돼서 팔은 위험하니까 일단 유를 뜯었어요. 뭐랄까 너무 보들보들하지 않은 좀 살짝 이렇게 거친 감이 있는 이런 앨범이고요. 아새 책을 사면 나오는 그 냄새. 뒤를 돌리시면 이렇게 사진을 갈아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네 장의 사진이 담겨 있고요. 영재 라디오에서 제 노래를 첫 곡과 끝곡으로 해 줬대요. 거기에 대해서 되게 고맙다는 인사를 못 해서 고맙고 그리고 영재가 또찍했던 사진이 이거래요. 그래서 저도 이게 좋아요. 이렇게 해맑게 웃고 있는 게좀더 행복해 보인달까? 그래서 이습니다전 처음에 이 옷을 봤을 때좀 독특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보면 볼수록 뭔가 이 후드티가 후드 티가 후드 니트라고 해야 되죠? 이 앨범을 좀잘 표현해 준 의상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색감 자체도 뭔가 아, 내가 좀 생각했던 유의 그런 컨셉과 좀 제일 맞아 있는 맞다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의상을 좀 제가 좀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푸드를 쓰고. 저도 이, 이 사진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이것. 5분의 1 시, 시, 시점부터 한 면에 저의 곡 제목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 코튼 음, 캔디. 커튼 캔디라고 하죠? 근데 이제 저희 작곡가 형이 미국 분이라 발음을 할때 TT를 살짝 묵음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커튼 캔디가 되는데 이 발음이 좀 킹받는다는 댓글을 하세요 <웃음> 근데 킹받는 데좀 중독된다 그런 느낌? 찍었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저희 트레이너 선생님이 오셔서 계속 옆에서 운동하면서 찍었던 그 촬영 어? 이것은 포토카드인 거죠? 옆선거죠 옆선거죠 이때 제가 좀 재밌게 찍었던 것 같아요 그냥 스포티한 의상을 입게 되면 저도 좀 이렇게 좀더 자유롭게 행동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옷의 영향으로 되게 재밌고 신나게 찍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책갈피 이건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여기 있던 장미죠? 야이 잠옷 알록달록한 잇몸 <웃음> 만... 잇몸 만개네요 이렇게 뒤를 보면 여 크레딧이 있고요 BH 엔터테인먼트 야.. 우리에서 첫 앨범이죠 공식 앨범 프로듀서 손서우 아시죠? 그.. 손보스 저희 BH보스 있습니다 알던 이름들이 많이 여기 들어가 있네요 안테나 회사 안테나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참 감사드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포토그래퍼 송이 작가님 그리고 뮤비 디렉터, 코빈 작가님, 감독님 모든 분들 진짜 감사드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붙어있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가사지 같아요 여기에 편지같이 편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앨범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것은 셀카 포토카드가 있네요 이렇게 육아 끝났습니다 미로 넘어와야겠죠? 미는 가로형으로 나왔어요. 뭐랄까 네. 선물을 받는 것 같은 중요한 첩보고 서류가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서류 봉투 느낌으로 딱 되어 있고요.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이렇게 빛을 바랍니다. 이렇게 조립식이네요. 편지 봉투처럼 이렇게 열어보면 CD와 이건 스티커인가요? 내 네, 가사가 이렇게 적혀있구나 여기에도 또 이렇게 포토카드가 있어요 보고 싶었어 이건 뭐예요? 아 이게 다 스티커구나 이거는 이렇게 따로따로 볼수 있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펼쳐보시면 미니 화보집처럼 거의 다 흑백 사진이죠 여기 그리고 여기 컬러 사진들이 있고 전 개인적으로 이 사진이 좋은 것 같아요 나의 다이어트가 좀 빛을 발한 사진이랄까? 제가 진짜 앨범 오랜만에 한다고 다이어트 좀 열심히 해봤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의 부분부분 부분 사진과 사지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 만든 이유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액자처럼 되어있는 것도 사진을 갈아낄 수 있는 곳 이렇게 세울 수 있고 이렇게 만든 이유가 어느 한순가, 한 곳에 툭 놓여 있을 때 그게 그냥 그 공간에 좀잘 어우러질 수 있는 인테리어 소품처럼 느껴졌으면 좋겠어서 왜 그걸 제가 떠올렸냐면 저희 회사 3층에 가보면, 일축하면 여기 화장실이 있고, 여기 사무실들이 있어요. 여기 작은 복도가 있단 말이죠. 그럼 걸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선배님들 이제 화보 찍으신 거막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그것들이 뭔가 그냥 인테리어 소품처럼 올려놨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내 앨범도 저기 위에 올라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부터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인테리어 소품처럼 만들어. 가보면 어떨까 근데 또 회사에서도 저의 의견을 잘 이렇게 수렴해줬고 전체적인 노래를 듣고 생각이, 생각을 하셨던 부분들이 저랑 생각이 맞다 있는 부분들이 거의 일치해서 거의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저 이걸 다시 합체시키고 저의 언박싱이 끝이 났고요 먼저 앨범 열심히 만들어준 회사 식구들과 안테나 식구들과 그리고 많은 스탭 감독님, 작가님들 감사드리고 이 앨범 디자인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 안무팀 작곡가들 다 감사드립니다 어, 이 앨범이 나오기까지 한 2년 정도가 그러니까 뭐 2년 동안 계속 준비를 했다기보다는 천천히 회사랑 중간중간 얘기하면서 곡도 들려주고 2년 동안 야금야금 준비해서 만든 앨범이에요 그간의 저의 생각과 달라져가는 저의 모습들도 있을 것이고 언제 어느 시점에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내 주변 사람들 그리고 우리 팬들 아가제에 대한 생각이 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를 느끼실 수 있는 앨범 같아요 멜로디도 멜로디지만 제가 좀 가사에 썼던 그런 부분들이 우리 팬분들한테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제가 또이 안에 이 영상 이벤트가 있대요 그래서 이 앨범 두 개를 어떤 당첨되시는 우리 팬분들 두 분한테 제가 선물로 드리고 싶은데 안에 제가 이렇게 사인과 작은 한글씨, 편지 같은 걸쓸 테니까 나중에 받고, 열어 보시고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